<웃음> 아, 천일입니다. 천일. 천일 목사예요 오늘은 그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웃음> 아, 6월 영역으로 6월 12일. 아, 음력으로는 아, 5월 3일. 10일입니다. 아, 10일. 심미일. 음, 어떻게 주말인데. 잘들, 잘들 보내고 계세요. 예, 전에 로제 금요일 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술 뒤지게 먹고, 근데 죽진 않더라고요. 이간 응? 예. 그러니까 뭐처럼 많이 먹고 들어와서 어, 오전 내내 그냥 어, 술 많이 먹고 왔으니까 좀 쉬어야지 어떻게? 어. <웃음> 그러다가 이제 노는이 연불한다고, 응? 오늘도 잠깐 여러분들이랑 어, 얘기나좀 나눌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경문, 경문, 불경, 아, 불경이나 경문, 아, 이거를 아, 일반인들, 개인들이 좀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 그 얘기를 가지고 잠깐 아, 얘기를 할까합니다 어, 전일이 어느, 어느 분이 그,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불경을 이렇게 듣고 싶은데, 그 이제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해결책을 얘기를 하기를, 사일 그걸 좀 살펴보다 보니 음, 참 격세지감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격세지감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불경 불경은 많았어요 이제 저그그 그러니까 불교 불교 관련 그 불경은 참 많았는데 우리 그 무속 무속 관련 경문은 그렇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니 유튜브에 그 경문 어, 검색을 해봤더니 무지막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박이다. 응? 그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 옛날에는 일반 구속인들이 자기 홍보하기 위한 구창면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좀 있었지. 그렇게 경문이 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무슨 법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쫙 올려와 있는데, 정말 어주었어 아마, 천일일이 생각하기 예전에 그 영화 그 사도, 사도에서 아무리 조상, 뭐, 아무리 뭐 조상경인가 뭔가, 어? 그거 막, 응? 뚱땅뚱땅 하면서 막그 삼세자가 지엄마 사당에서 아도 구단한 장면, 응? 거기, 그것이 이제 뭐 유튜브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웃음> 여하튼, 우리 그 무석 경문도 그렇게 많이 올라갔고, 정말 잘하시는 분도 잘하세요. 응, 잘하셔. 응? 퉁당거리고. 더군다나, 이 목소리, 목소리 청인어 오신 분들, 응? 그런 분들 정말 구수하니 경험을 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듣기도 좋고. 음? 예, 우스갯소리로 경을 잘해서 그 구슬하는 제갓집 그 구사하는구하는 제갓집이라고 하는데 그 집안 눈물바람 일으키면은 제일 잘하는 법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자 우리 얘기는 그것까지만 하고 아, 우리가 그 불경 그 불경이나, 불경이나 경문 아 이거를 개인들이 응?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답이 오라고 했어요? 물론 해도 돼요. 응? 그거 하면 뭐 큰일 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뭐 귀신이 귀신이 들어온다. 귀신이 붙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럴 것 같으면 불경을 어떻게 해? 불경 그 저기 그절그 그 불경은 불경 어떻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저기, 뭐예요. 교회, 아니,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그 성경책, 성경책, 그것도 읽으면 안 돼요. 그것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성경책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불교 경전, 경문책, 이거 들고 다니는 게 똑같거든. 똑같은 거예요. 찬성과, 찬성과 책이, 찬성과 자체가 뭐예요? 그럼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물론, 불교에서는 참불가라고 따로 있어요. 있지만, 다 이야기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 내용 자체가. 첫일이얘기를 드릴게요. 불경, 불경이나, 불경이나, 그, 우리 무속 경문, 그 내용을 쭉 뜯어 보면, 대용은 보편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이루어졌냐면, 불교에서는 부처님 그 명호 이름 이를테면은 뭐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부살 부처님 어쩌고 저쩌고 지장부살 응?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고 우리 부교에서는 오황상제님 천지신명님 뭐좀 뭐야 그 백마서고 대장군 이런 식으로 각 명호 그 신장님 신령님 부처님 부살님 그런 그분들의 명호가 쫙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내가 뭘 발언, 발언해 뭘뭘 바래 이제, 이제. 아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나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안에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발언 문 있잖아요 발언 기도 그러한 내용들이 또 들어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그냥 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따르는 주문이 있어요 주문 응? 주문 의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엄마니 반매요 엄마니 밥매요, 엄마니 매요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응? 주문. 응? 그게 뭐, 저기, 뭐, 정구업 진원. 그러니까 뭐, 그, 정구업 진원. 이건 뭐냐면, 천승에 나오는 이적인데 입을 깨끗이 하는 진원이다, 이거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주문이야, 주문. 내 주둥아리, 내 입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수리 수리 사바 이런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주문, 물어가라, 응? 뭐 이렇게, 뭐 그런, 요호신지 응? 옴치리 몸치리 호신지는 뭐냐? 내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 주문이라 해거요옴 몸치리 몸치리 몸치리만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 안에는 우리 겨그 불경이나 불경이나 우리 무속 무속의 그 경문 속에는 각 이름, 응? 이름 명호, 명호와 내가 원하는 발언, 발언과 그런 주문, 응? 주문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어. 그 와중에 불경에서는 또보면 뭐가 있냐면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을 그 설법 대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조그 그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응? 없는 부분들 뭐 대표적으로 금강경 금강경도 맞죠 금강경도 우리가 총나사뭐 금강경 막고가쭈가쭈가쭈 외워야 되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 수보리보살부터 쫄라락 보살들 앉혀놓고 설법 하시는 거예요 내용 자체 뜯어보면 내용 자체가 응?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호독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이래이러한 경계를 넘어서고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이 도를 닦고 도통할 수가 있다고 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 요 뒤에 어디 있구나 요 뒤에 있는 게여게태을보신경이에요 응? 우리 무속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응? 태을보신경 보신경이 뭐예요 내몸테일링이 말씀하시길 내몸내 내 몸을 보호 하는 경이다 하는 그거야 태링 보신경 천기 천지 써 놓은 게 근데 다 좋은데 천지는 꼭 무슨 얘기를 해 주냐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못 알아 듣고 이해 못 하고 그냥 쭈글쭈글쭈글 하는 것보다 불경이면 불경 우리 경문이면 경문. 이 내용을, 내용을 알고 공부하고 하시라는 거야. 응? 그게 제일 좋아. 그게. 왜? 내가 부처님이나 사실령님이나 옥황상지님이나 어느 분한테 막뭘 빌어, 이렇게. 근데 그 비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빌어 대면, 빌어 대면은 효과가 좀 있겠어요? 없겠어요? 좀 없다고. 없어. 내용을 알고 또 들어야 돼. 내용을. 아셨죠? <웃음> 어, 어느 저, 저쪽에 저저 충북 어디서 오신 어느 분이 같이 내외관에 같이 왔는데 그 남자분 같은 경우가 무슨 얘기를하냐면 자기는 원래 한 번에 불렀대요. 대부분 뭐 한번 많이 한사람들로 없어요. 그랬는데 한문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한문 공부를 하는데 일단 신문 같은 거 보다 보면 한문 나고 오 어쩌고 하면 그거를 갖다가 아이 글자는 이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깨 맞춰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한문은 쓸 줄은 몰라도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아는 거야 간단한 한문 같은 거 얼마나 잘한 거야 기특한 짓이지 기특한 짓이에요 바로 그런 식이에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우리 무속인들 중에 무속인들 중에 뭐가 있어요 막, 이제, 꿈을 꿔. 아니면, 어디가 기도도량 가서 막 기도를 해. 어, 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눈앞에 화경으로나, 꿈속에서나, 글자를 팍 던져주는데, 무슨 글자를 던져줘? 한문. 을 던져준 거예요. 한문. 근데, 지랄하고 한문을 알아야지, 이게 무엇 뜻인지 알지.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한글로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다고 한글 알려주나. 기도를 하고 경문을 하고 설적기불 이제 막 불경 왜된다고 생각하면 따지고 보면 불경이 뭐예요? 다 한문 말이잖아. 한문 말이에요. 다한 우리 무속의 경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고 불교 자체가 중국에서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무교 토속신앙인 무교도 어떻게 옛날 중화권 한자문화권에서부터 도교 사상 이래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다한번 말이에요. 한, 번. 한 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아시는 게. 응? 그리고 만약에 좀 모른다. 좀 모른다 싶으면 그냥 한글 말로써 풀면 돼요. 말로써 기도하면 돼. 응? 막그여러분들생각하시게 진짜로 만약에 불경을 제대로 하고 싶다 싶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이우리나라말 알아들어요. 한자 말 알아들어? 모른다고 그쪽 나라 산스크리트어 그쪽 말을 써야 돼 그러면 그 말로 기도를 해야 부처님이 알아들어, 응? 부처님 나라 그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그렇다고 우리 무교 무교도 마찬가지지 태동 자체가 이말에 한문 한자 문학권에 그섞겠다 그러면 한문 알아들을 거 아닌가요? 그래. 자, 이정리할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뜻을 이해하시고 그 안에 그 불경과 불경과 경문그 뜻을 내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 말로써 그냥 우리나라 말로써 풀어서 풀어서 외우고 기도하시면 돼요. 응? 여기 뒤에 테레버시경 응? 황천생아, 황지제 제일 기분 나오는 결과예요 응? 황천생아 하늘이 나를 아셨고, 황지제야, 땅, 땅이 나를 기르시고, 1월 좋아, 1월, 해와 달이 나를 도우시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뜻을 알고 경을 하면, 내 뜻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전달되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불경과 불경과 경분을 본인들이 하셔도 돼요. 해 나쁠 거 없어요. 내가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어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 조상님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싶다. 응 하시라고 안 하는 것보다 뭐백배 낫지 하셔요. 뭐 그런다고 뭐 귀신이 뭐 저기 귀신이 들어올까 하그다 귀신 오지 말라게도 올때 되면 와요. 그럼 가란다고 갈것 같아요? 가란 대로 안 가요. 응? 가란 가란 대로 안 가요. 가란다고 안 간다고. 그렇다고 오란다고 아, 안 와요. 아셨죠? 내가 내켜서 내켜서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듣고 싶으면 들으면 돼요. 단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거기에 나오는 명호 쭈르르륵 봤을 때 이름 이름들은 어떻게 됐고 발언 그 내용이 짧고 그 내용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겠죠 어 응? 이름 발언 주문 설법 가르침 뭐 이런 식으로 쫙 되있다고요 어그 짜임새 자체가 응? 아시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내가 그걸 이해하고 그뜻 그 주문과 주문과 기도의 내용과 그 뜻을 이해하고 내가 말로서 발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고 음? 어리오 강사님 신령신령 신명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나이었어이 이래 이래 아니 어쩌고 저쩌고 무조할 매주할 이러니야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그렇게 쭉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병문이고 그게 바로 불경인 거예요. 후처님 그렇죠? 지장부살님, 지장부살님, 지장부살님. 그 다음에 나중에 막 지장부살, 지장부살, 지장막쳤잖아요그 뭐냐. 내가 그냥 입으로만 지장부살이 아니라 내가 지장부살님을 그렇게 갈구하고, 그의 말로 간구, 간구하고 막 열성적으로 찾는단 말이죠. 뭐 찾으니까 지장부살님, 나좀 살펴주세요.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좀 살펴주세요. 하고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한다고실때 귀신이 온다고 안 한다고? 귀신 안 와. <웃음> 귀신 안 와. 귀신 안 와요, 에? 귀신이 왜 와? 바쁜 귀신은 올해도 안 와. 아시죠? 자, 오늘 주말이고, 월요일이 다안 오네요. 2천일1 참, 아. 저 대전, 저쪽에 그 대전의 주산인 식장산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천일 어제 술 먹고 꼬라가지고 열심히 잠자는데 그 와중에 또 식장산 또실령님이또왜 나오셔가지고 천일한데 그 왔다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몽사 아침에 일어나 씻고 저기하는데 문또아웬일이래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고 내일 내일은 그 식장산 뒤쪽에 그 구절사라고 구절사 아주 좋은 자리있어요 거기는 아, 올라가서 인사 올려면 무슨 소원이든지 하나는 이루어 주신다. 하는 절이 구절사에요 구자가 거북구자예요. 거북구자. 여가 저, 저, 송리산 법조사 말산대데 내일 천일 거기 올라갈 예정이에요. 여기. 혹시, 정말 고즈넉하고 아주 좋은 절이에요. 거기는 인연이 안 닿으면, 아, 둘러보지 못하는 곳인데, 아, 이 영상을 보시고, 어, 흥미도바람소기한 가보고 싶다. 그런 분들. 오전 일찍 오셔요. 근데 들고 갈게. 아셨죠? 여기까지만 한 터들겠습니다. 어, 오늘 내일 푹 주시고. 아셨죠? 음, 자, 고맙습니다. 경문들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음, 해도 한, 한다고 안 잡아가. 아셨죠? 어, 여기까지입니다.